많이 마셔요. 어. 일단 가세븐을 만나기를 3년을 기다리고 미아영이 발매 되고서 지금 찍는 거는 한 3개월 기다렸어. 아. <웃음> 그러니까 빌드업이 어. 대단했던. 어. 아. 그러니까 이 희재 토리를 그래. 거슬러 올라가자면 <웃음> 우리 당케티비 되게 초창 초착기에 이만한 조회수를 <웃음> 기록했다. 맞아 맞아. 이제 허씨 제이비님이 어, 가사을 하셨던 어, 프라이머리 허씨. 응응응. 음, 음, 음. 제이비 <웃음> 음. 오브 음. 갓세븐 이라고 제목이 되어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우리의 꿈노트가 있다 아. 드림 노트가 있는데 거기 가세븐 있고 음. 언젠가 꼭 한번 더 만나고 싶다 음. 그런 아티스트라 이렇게 음. 말을 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완전체로 어. 하. 어쨌든 3년 동안 양. 기다렸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너무 감기 강력하고. 음. 그리고 그때, 그 허시에 우리가 단케TV 올렸던 게 또, 아가새 분들한테도 <웃음> 많은 반응이 있었어서 좀 응원하는 음. 메시지도 많이 보았주어아꼭 만나시길 바라겠어요. 이런 m 도 많이 보내주셨고. 응답한 느낌이. 고안 음. <웃음> 그래도 하고 싶은 꽃노트였는데 더 약간 의무감까지 음. 생긴?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네. 너무 이거 빨리 찍고 싶었는데 오, 코로나가.. 음, 되게 우리도 <웃음> 지금 엄청 한 3개월만에 음. 음, 거의.. 이렇게 어, 오래 했는데. 본 적이 오래 안본 적이 없는데 네, 맞아 음, 뭐 상황도 계속 계속 안 좋고 또 일도 있고 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늦어지게 <웃음> 됐는데 그래서 찍는 그 텀에 결국 약간 계약 아, 아 음, 그, 수식이 그, 들려서, 근데 음. 네, 뭐랄까, 그 곡이 되게, 그런 면에서 또 의미가 음. 있는 게, 음. 또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고, 나는 그거 들을 때부터, 아, 이거는 음. 정말, 콘서트 앨범으로 마지막 때 사실, 음. 뭔가 되게 이렇게 꽃종이 날리는 음. 그 분위기에서 하면 좀 음. 뭉클할 것 같은. 음. 이거 또 반응들을 봤을 때, 펄버 형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 2014년 음. 앨범 A 앨범, 응, 그거에 약간 펄버 형의 어른 버전이다, 좀 성숙한 그치. 버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도된게 맞나요? 음. <웃음> 아무래도 유사한 제목이다 보니까 음. 우리가 너무 겹치는 건 피하려고 음. 참 참조를. 했지. 근데 그때의 2 0 1 4년에 가수 세븐과 2020년 그때의 가수 세븐 느낌 다르까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치. 시간 시간들이, 시간들이 있으니까. 울브 형은 진짜 풋풋한, 음. 진짜 완전 풋사과 같은. 그니까 음. 그게 뭔가 아가수와의 <웃음> 어. 풋사랑. 그치 그치. 풋사랑의 시작인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뭔가 그 사이에 칠 음. 년. 6, 6년? 육년에 예. 어, 만 6년의 서사를 영에 음. 담아내려고 했다 음,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가사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음. 우리가 막 애초에 의도하고 그렇게 쓴건 음. 아니지만 좀 의미를 후 부여하자면은 Forever Young은 이렇게 둘이 둘이만 이대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런 정말 이렇게 빠져있는 말 그대로 풋풋하고 너무 찐, 찐찐하고 찐 이런 느낌이었다면 위하 형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암거나 페이스 앤 약간 이런 저런 시절을 좀 겪었어. 우리 그렇죠. 오빠들을 좀 겪었고. 맞아, 맞아, 어, 우리한테 이런 시간들이 오고 가고 하겠지만 음. 그래도 우리 이 영, 이유스를 음. 잊지 말고 들 음. 한켠에 새기고 살아가자. 음. 이런 느낌의 메시지가 음, 강했던 것 음. 같아요. 단단해진 세븐이랄까? 근데 음.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도 진짜 가 음. 세븐은 되게 청춘이라그기분이잘 음. 잘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음. 그룹인 것 같고, 6년이 음. 지났는데도 어쩜 아직도 0이다, 진짜. 어. <웃음> 정말 0이다. 어. 그치, 그러니까 노래서 워낙 0, 0, 0이 반복이 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 하고 작업을 했었던 음. 것처럼 진짜 그 세파란 음. 물리적인 막 10대, 음. 20대 초반의 음. 그런 0을 말하기보다는 음. 어떤 의미를 다았지 음. <웃음> 가슴속에 있는 0이고, 계속 계속 그 이걸 있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좀 회상적인 부분인 음, 것지? 어. 그냥 언제나 지금처럼 이 청춘을 음, 음. 이어가는 그렇지. 그런 자세랄까? 음, 음. 그러니까 그게 청춘에 대한 노래긴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음. 되게 영원을 염원하는 노래기도 하기 때문에 음. 뭔가 그이이 청춘의 진짜 아름다운 순간을 뭔가 박대해서 음. 음. 끝까지 오래오래 영원으로 음. 남겨놓자 그런 얘기기도 하니까 이게 그리고 또 랩이 그러니까 응. 글 자, 수가또 되게 많은 a banana. k i r 좀, 다양하게 담을 수있을 응, 수, 있게다 s 롭게 담을 응, 수 있어서 응, 응. 좋았던 맞아 것 같고. 맞아 is, Toba, Tung, Tung, Tung, Tung, t u 마지막, 마지막, 앨범의 마지막 트랙으로 응. 정말 마침 마침표를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는 역할을 하기에 음. 충분한 곡이 됐던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사실 곡을 받아서 음. 작업할 때이 트랙의 음. 순서를 음. 알 수도 알지,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그 그 트랙 이건 몇번 트랙이라고 생각 음. 작업을 하는 게 음. 진짜 없는 거같는야그 노래는 정말 이거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는 거의 <웃음> 9 5 <웃음> 이상이 <웃음> 확정하 마지막 트랙일 것이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음. 그래서, 그, 약간, 이제, 계약 만료? 음. 그, 기사 뜨고서, 그, 바로 다음 날인가? 음. 그, 골든 디스크. 그 어떤 거 사실 시상식 나왔을 때막 되게 정말 장난꾸러기처 정말, 정말, 정말 위아영 음. 같은 어, 모습으로 맞아. 등장하시고 어, 맞아. 그런, 맞아. 그런 맞아. 걸 보니까 더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어, 음, 약간 과몰입을 수도 있는데 아가씨 걱정하지 마 어, 우리 <웃음> 우리, 병기? 우리, 병기? 우리, 병기? 우리 아직도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아직 이렇게 찜밀하고 <웃음> 앞으로도 그럴거야 <그렇고>, 아, <웃음> 보면서 나는 어, 아가새의 입장은 아니지만 안도를 하고 그냥 믿을 수 있었다고 <웃음> <웃음> 맞아 맞아 그냥 약간 나도 생각지 못한 모습이었어 응 그렇지? 응아 그래서 이게 그냥 아뭐 어쩔 수 없는거지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은 음. 콘서트를 와. 하고 정말 마지막 곡으로 뭐이 노래도 뭐지 아무튼 그렇게 부르면서 했으면 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음. 대면한 인사 없이 음. 그냥 마무리가 된게 되게 아쉬웠지만 아쉬웠지만 음. 되게 뭐랄까 되게 정말 너무 훌륭한 성장을 음. 팬 어쨌든 참여한 그까지의 입장에서 즐겨볼 <웃음> 어. 수 있었던 것들 너무 뿌듯하고 음. 어쨌든 우리 꿈을 이루어 주셨어 그분들이 어, 모르시겠지만 <웃음> <웃음> 되게 큰 일로 셨어그 되게 다각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노래라서 음, 청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 뭐 사랑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음. 멤버들끼리 어떤 맞아, 메시지가 맞아. 될 수도 있고 워낙 뭐 유대감이 있고. 깊으니까 네. 그팬들과의 그래서 팬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될 음. 수도 있고 음. 또뭐 우리도 말하자면 뭐유럴 팬클럽 들진 않지만 <웃음> 어. 쌤, 쌤이 아가씨인기 <웃음> 어. 때문에 <웃음> 어. <웃음> <웃음> 짝기 <짝가새이 웃음> 때문에 그럼 <그리고> 카페에 가입만 하면. <웃음> <안 했지. 웃음> 아뭐 허시 보셨으면 다들 아셔. <웃음> 아실 아실 <거>. 그게 약간 뭐지 <웃음> 무슨 댓글이 아니, 뭐가 많이 회자됐냐면 어 제이비는 계절 안 가려고 <웃음> 어, 그런 <그냥 웃음> 계절 안 가리시지 가수에 <웃음> 보면 어, 계절 안 아무 가리지 시 맞아 어, 그래서 어쨌든 계절 안 가리는 허시와 영영 응. 영? 응. 영은 뭔가 나는 되게 딱 겨울 느낌이긴 해도 따뜻한 그런 게 있었어 그냥 그 여름의 영, 영. 어, 어. 가이드 들었을 때도 너무 따뜻한 것아 아, 이그 따뜻함을 담고 싶다 가사 안에 그렇게 음. 접근을 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이거 굉장한 TMI이긴 한데 내 친구가 꼭 말해달라고. <웃음> <그럴 거라. 웃음> 이런 친구은내 친구 중에 송이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웃음> 뭐야? 송이가 진영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진짜 진짜 진짜 빅뱅 팬이어가지고 아그브릿즈고 아니, 진영님 아니야? 맞아, 아니, 이거 거. 이거 진영님이 봐? <웃음> 안 보시겠지만 가 <웃음> 세븐이 이렇게나 인기가 많다. 오가 <웃음> <웃음> 어, 세븐은 연령 <웃음> 아, <그렇지, 그렇지>. <웃음> 안 가리고. 지지 연령 안 가리고.